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UI와 조작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제가 입력하는 키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오므로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오른쪽 아래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에 보고 있는 창은 3D 뷰포트 창으로 실질적인 작업을 하게 될 공간입니다. 바로 그 밑에 보시면 타임라인 창이 있는데 타임라인 창은 애니메이션 할때 주로 쓰고 모델링 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창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아웃라이너 창인데 아웃라이너 창은 이 뷰포트 창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표시되어 있는 레이어라 보시면 됩니다 자그 밑에는 프로퍼티 창이 있는데요 프로퍼티 창에는 많은 기능이 포진되어 있고 그 기능들은 다음에 연어할 덮밥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뷰포트 위에 보면 여러 탭이 있는데 탭중 하나를 눌러보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UV 에디팅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로 바뀌는 것인데요. 이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것은 기본 레이아웃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끝머리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커서가 바뀌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더 생깁니다. 위아래로도 할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왼쪽 위에 보면 에디터 타입을 바꾸는 게 있는데 이에디트 타입을 원한 걸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창을 다시 합치는 법은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덮어 씌워주면 됩니다 자 만약 다른 3D 툴을 사용하다 오신 분이 있다면 컨트롤 아트큐를 누르시면 익숙한 화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덮뷰. 프론트 그리고 라이트 뷰가 있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알트 l Q를 눌러주시고요.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XYZ축이 있는 기즈모가 있는데요. 그끝머리를 눌러주면 이렇게 그쪽으로 평면뷰로 회전해줍니다. 자 이거를 단축키로도 할수 있는데요. 키보드에서 키패드 1번을 눌러주면 프런트 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3번을 누르면 사이드 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7번을 누르면 탑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했던 명령어들은 일반 옆에 있는 물결표를 누르면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는 도구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도구 박스가 나오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화면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회전하는 법은 1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을 회전할 수 있고 Shift랑 휠을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화면을 땡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동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G키를 누르면 이동이 활성화되는데그 상태에서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동이 확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아무래도 산차원 공간이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축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고 뒤로 와 주시고요. 자기가 만약 한 축으로만 옮기고 싶으면 이렇게 직키를 누른 다음에 X나 Y, Z를 누르면 그 해당하는 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Z축만 제외하고 이 X, Y축에서만 이동하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동키를 똑같이 눌러주시고 시프트 f t Z를 누르면 이렇게 Z축만 제외하고 이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Z축 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Shift X나 Shift Y를 누르면 이렇게 그 축만 제외하고 이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인기를 눌러보시면 위치값, 회전값, 스케일값이 정리되어 있는 트랜스폼 창이 나온데요 여기서 위치값을 주면 그 축으로 이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동해서도 그냥 할수 있는데요 G를 눌러 이동을 활성화하고 축을 정한 다음에 숫자 1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1m 이동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동을 활성화하고 x축을 정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누르시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1m 옮겨진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동 뿐만이 아니라 회전이나 스케일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회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의 단축키는 R입니다. 자, 똑같이 R을 누른 상태에서 X나 Y, Z를 누르면 그 축을 기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숫자 45를 주면 이런 식으로 45도를 회전한 거볼수 있고 90이나 180도를 주면 아무래도 직사각형이다 보니 변화가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스케일의 단축기는 S고요. 스케일은 이동하고 똑같이 X, Y, Z축으로 늘릴 수 있고요. 또한 한 축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수치를 만약 2를 주게 된다면 이렇게 2배 커지게 되고 그 다음 0.5를 주게 되면 똑같이 반토막이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동과 회전 스케일은 이 왼쪽 도구 박스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점은 이렇게 기준모가 나와서 기준모를 클릭해서 옮길 수 있는데요. 근데 수치이동도 힘들고 사실 단축키가더 편하기 때문에 평소에 쓸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일 개체만 선택해서 해봤는데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한 다음에 이동하거나 스케일, 회전 전부 다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연어 알 덮밥을 만들어 보면서 추가적인 기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